안녕하세요. 어심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입니다. 음, 보통은 제가 한 주에 한 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개인적인 좀 스케줄들이 있어서, 어, 이거 녹음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이 지금, 예, 목요일, 수요일 12시 21분이니까, 이제 목요일로 넘어갔네요. 일이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녹음을 뭐 유튜브 채널로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채널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저이고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어 저와 신과의 관계를 좀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어또 좋은 거를 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니까 그 어떤 익함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고요. 50번째 러브 레터가 되었네요. 5th love letter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6 verse 5 uh, to 7.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어, 기도에 대해서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말 제목은 기도 그 사랑의 밀담. 기도 그 사랑의 밀담 제가 잡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크리스천들 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교회 젊은이 예배에서 기도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으로 절교를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할텐데 음어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설교들을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찾아서 듣고 있는데 오하는 목사님 교회 다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닌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어, 돌아가신 지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10년에 어, 소천 하셨더라고요. 예,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카는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인 저의 형이 어, 어린 시절 대학교 때인 것 같은데 오래전 얘기네요. 예, 형이 참 지금 목사이지만 어,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열심히 했었어요. 좀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어 이제 독서라 특히 신앙서적 같은 거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이제 그런 영향을 끼쳐서 저도 굉장히 책벌레일 정도로 막 자기 직전까지 막 책을 읽고 누가 버린 책이 있으면은 지나가다가도 아이 책이 내가 도움이 될만한 책이 아닐까 막 주워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책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지금은 그렇지 는 못하고요. 어쨌든 이제 형이 저에게 권해준, 추천해준 책 중에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 강해라고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서 세 권짜리 로마서 강해서가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이 어 제가 이제 25 정도 이제 군복무 마치고 그때 이제 이 책을 강해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의 어떤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정말 제가 자원하는 그런 어...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컨 o 전이라고 합니다. 컨 o 전이 이제 회심이라고 해요. 예. 컨 o 전이 맞을 거예요. 예. 지금 12시 넘었는데 밤이 되면 제가 꼭 하더라고요. 약간 야행성인 것 같아요. 예. <웃음> 새벽에 뭐 하고 이런 새벽에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저녁에 차라리. 늦게까지 하는 게 저는 난것 같은데 그 25살이었던 가 제가 로마서 또오카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 세 권짜리 그 강의 설교 집을 굉장히 탐독하면서 저의 신과의 사랑의 관계 신앙의 여정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난주 중에 역시 제가 좀 힘들어서 오카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그분의 설교는 사실 잔소리가 좀 많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타협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강남에 그 많은 부자들이 다닌다는 사랑의 교회, 심지어 제가 이제 탁구 동호회, 탁구 좋아하잖아요. 탁구 동호회 강남의 아줌마들 대화하다 보면 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아, 우리 아파트 동네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파와 사랑의 교회 안 다니는 파로 나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좀 예, 강남에 그 강남역 근처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교회였죠. 예, 사랑의 교회는 사실 굉장히 메가처치죠.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저는 참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분 설교를 그 며칠 전에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냥 뭐 단독집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가난한 게백배 낫다고 예. 아주 그냥 단언을 하시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강남의 그 중심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했다면 사실은 어, 굉장히 그 특히 만약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에서 했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수 있는데 정말 날고 긴다는 강남의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어, 결국 어마어마한 정말 그서초역 근처에 정말 웅장한 그 교회를 짓고 욕도 많이 먹고 있죠 어쨌든 그게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오카녹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그 많은 부자들이 다니는 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눈치 보지 않고 하셨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멋있게 다가옵니다. 예. 멋있죠 여러분. 예. 아, <웃음>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게 된 기도에 대해서 사실 오늘 하는 거에 그 영감을, 인사이트를 어, 옥 목사님의, 옥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것에서 제가 사실 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미리 밝혀 드리고요. 예. 제목 그대로예요 기도 그 사랑의 밀당, 예. 목사님, 옥 목사님도 이야기 하시면서 어, 그 이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밀당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뭐 저는 뭐 신과 사랑에 빠진 이 크리스 채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신과 또 신이 사랑하기 위 만든 인간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음 사랑의 정말 이야기로 예 어떠한 그런 대하사극에 비길 수 없는 큰 스케일과 또 그런 어떤 팬타시 그런 영화에 비길 수 없는 어 어떤 성경에 나온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질 찬란한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예. 음, 잠깐 옆길로 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 cv 매튜 6장 5절 7절 보면요 밑에 제가 또 오려붙이기를 해 놓겠습니다. When you pray, don't be like those show-offs. When you pray, don't be like those show-offs. Show-off라는 게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 cv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너희들이 너무 밑에도 보면 They do this just to look good. They do this just t h e y pray, just to look good. 그냥 좀 착하게 보이려고, 예, 멋있게 보이려고 자꾸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예. 밑에 제가 저번에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음. 네 우리 뭐 쇼윈도우 부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보여주기 위한 부부 예. 주로 유명인들 사이에서 어떤 쇼윈도우 부부 같다. 예. 어,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예.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자꾸 이제 둘만의 시간과 둘만의 대화와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보여주기 위한 뭐 때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어그 거기에서만 끝나고 둘만의 시간은 갖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랑의 관계겠죠 예. 6절에 보면 when you pray go into room alone and close the door 예, pray to your father in private he knows what is done and Private and He will reward you. 예, 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나온 그런 기준에서 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분명히 만드셨겠죠, 신께서 어, 신은 사랑이시고요. 그러면 우리와 이제 독, 어떤 밀담을 예, 미래라고 하죠, 은밀한 사랑을 또그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예, 은밀하게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Father. 이 표현도 참 멋있죠. 예, he knows what is done in private and he will reward you. 예, 그 밑에 또 메시지 우리가 거의 이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음. 음. 네. 거기는 6절에 here's what I want you to do. 이렇게 해서 find a quiet place, 조용한 장소 찾아가지고 uh, just be there as simply and honestly as you can manage.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고 솔직하게 예,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the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and you will begin to sense His grace. 역시 멋진 번역입니다. 예, 어, 요란하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심플하고 honest하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기도하다 보면 초점이 그 문제나 당신 자신으로부터 shift,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The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신께로, and you will begin to sense his grace. 그 은혜를 어, 느끼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멋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음. 그래요. 이,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이렇게. He knows better than you. He knows better than you what you need. 니가 필요한 거를 당신이 필요한 거를 신께서 당신보다 더잘 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비로운 멋진 구절이죠 위에는 your father 그러니까 7절 뒷부분입니다 8절 뒷부분 죄송해요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당신이 ask 요청하기도 전에 당신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 그리, 그러나 우리가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든지 친한 친구의 관계라든지 사실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은 느껴질 때들이 있죠. 보일 때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 그거를 상대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아, 내가 또 그렇게 느꼈는데, 진짜 그랬구나. 이렇게. 어,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면, 사실 반갑기까지 하죠. 이게 참 사랑하는 관계의 신비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예,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 필요한 것을 도와 달라고 할때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또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게 부담이고 이렇게 뭐 사랑하지 않을 때 부담이 되는 것처럼요. 음,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이성과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랬던 시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 대화가 잘 되었던 사람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제, 뭐 미련도 좀 남는 것 같고, 이제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어느 한 교포, 이제 어린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갔던, 어, 교포 여자분하고, 뭐, 장거리 연애라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막 화상캠이 나오고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스카이프 같은 거로 이제 화상통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없었고 국제전화 카드 이런 거돈 주고 사야 돼요 비싸죠 예. 근데 뭐 하여튼간 이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 보니까 뭐 전화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웃음> 제가 밤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했던지 전화비가 그렇게 <웃음> 예, 전화비가 거의 아유. 생각하고 싶지 않을만큼 많이 나왔었던 신기하죠 이게 하여튼간 사랑하는 사이,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 주고받는 대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대화 날 새는 줄 모르는 이런 대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예. 어, 그런 쪽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어 기도.. 사실 신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부분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의 포인트는 사실 그러니까 주저리 주저리 그냥 talk on and on 계속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막 신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의 아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시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길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 것을 인정하면서, 예, 우리의 또 생활의 필요들, 관계적인 문제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한 세상에서 지켜달라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의 아들이 가르쳐주신 기도답게 포인트들이 아주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고 또 어, 신의 아들조차도 어, 신과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사람들 갑자기 사라져서 예, 막 때로는 굉장히 군중들이 막그 신의 아들이 예수를 환호할 때 조용히 사라지셔서 혼자 신과 대화를 나눈 기도의 시간을 갖곤 하셨죠. 이런 사복음서라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성경들을 보면요. 어, 그니까 마치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성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했던 것처럼 신의 아들이 신과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심플하게 기도하는 면도 있지만, 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더 오래, 둘만의 은밀한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이다. 예, 다음 주에 제가 하게 될 설교 미리 제가 포인트를 예, 우리 학생들 중에 듣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뭐, 중요한 거는 두번 들어도 되고 열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어, 들었다고 졸지 말고 <웃음> 어, 신과 사랑에 빠진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어 제가 신께 이제 도움을 구하면 어 마음속으로 때로는 소리 내지 않고 간절하게 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에게 자꾸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분의 영 His Spirit,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 예, 성령께서 어, 크리스천들 안에 예,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로 또는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어 그런 존재로 롤드라고 예, 죠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사신다고 하죠 이게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이런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나라는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그분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살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어, 그분이 인도해 주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생활이 사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해야 될 때도 물론 있는데 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 신을 의지해서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뭐, 때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다운되고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가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한 뭐 교회에서 드린 찬양이라고 하죠. 예,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어떤 떠올리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제가 다시 힘을 내게 되고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 자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하면서 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 있고요. 이 채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하면서 유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게 저다 이런 얘기를 아까 솔직히 드렸고요 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좀 되신다면 좋겠는데요 음 그래서 저도 하여튼간 오늘 이걸 하면서도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너무 그 신을 그분을 섭섭하게 해드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녹음하는 계기로 좀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예. 어 그분이 정말 세상을 만드신 또 영어, 영원히 나를 책임질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면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저한테 사실 손해예요 그분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저 스스로를 장기적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일방적으로 내린 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파는 참 큽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예. 그 신의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같이 정말 받으며 살고 있었음에도 신께서 하나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어, 일방적으로 깬 거잖아요. 물론 사탄의 그 거짓, 이간질, 그 거짓말장이죠. 사탄이 참 나쁜 놈이죠. 예. 그런 나쁜 역할이 있었지만 예. 거기에 넘어간 것도 어쨌든 책임이 있죠. 예, 결국에 스스로 따먹었으니까요. 예, 그 여파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다 여러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돼요. 뭐 저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제사안을더제 자신이니까 잘알 뿐이고요. 예, 그래서 이주기도문에서는더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번역했어요. 거기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 keep us safe from ourselves and the devil, keep us safe from ourselves and the devil.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이 번역이 더 메시지에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 교수님의 번역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망친다는 거죠.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예. 어, 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안 좋은 기도에 대해서 신께서 가르치신 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사인들이, 아, 그렇게 기도를 했죠. 굉장히 사람들 보이는 데서 계속 떠들고, 에, long prayers, 길게 기도하고, 에, 뭐 이런 것들, 에, 이런 것들이 신의 아들 예수님 볼 때, don't be like them.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 또 메시지 번역본은 더, 더 아주 그냥 스니컬하게 번역을 했어요. 또 메시지 번역본 밑에 제가 띄워놓을 텐데 거기 보면 또 7절부터 보면 the world is full of so-called prayer warriors. 세상이 so-called prayer warriors. 소위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차있다. 너무 재밌죠? who are prayer ignorant. 근데 실제는 기도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They are full of formulas, and programs, and advice, 예, techniques. 그들이 굉장히, formulas가 공식들이잖아요. 프로그램들, 조언, 테크닉들, 이런 것들은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어... nonsens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것이 좀 nonsense다, 예, 이치 맞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음, 이어지는 것이 He knows better than you. He knows better than you. What you need. 그분이 이런 그분을 만나는데 이런 테크닉, 공식 이게 사랑과도 똑같아요. 뭐 연애를 이렇게 지도하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저도 한때 잠깐 흥미로워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공식을 가르치잖아요. 막 돈까지 받고 가르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막그 조언, 테크닉들 네, 여러분 사랑을 할때 사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서로 사랑을 확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요 예. 그분들이 들으면 발끈하겠지만 <웃음> 어. 여기도 보면, with a God like this loving you, you can pray very simply. Yeah, with God like this loving you. 이미 우리가 무엇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고,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랑 자체이신 신께서, 신과 함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very simply, 아주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상대의 능력치 안에 있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그걸 좀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아이를 키우신다든지 아니면 사랑했던 그 순간을 아이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사랑했던 관계 의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당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가 나로 인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도움도 받지만 도움을 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어, 상대가 간략하게 얘기했다고 그게 솔직하고 진심인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안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 신의 아들이 하신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예. 누가 그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악한 아버지라도 아이가 예. 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도를 주고 뭐 이렇게 하겠느냐 예, 아니잖아요 예. 어 저도 요즘에 네. 저의 영원한 대디자 이어 그런 신께 이렇게 약간 심플하지만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 28분이네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우리가 서로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잘 제가 어떤 f o l l one w e r o of one of the followers of Jesus Christ 그잘 팔로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팔로워가 잘될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